음. 명사를 수식하는? 어, 그렇죠. 이제 수식의 대상이 좀 다르겠구나. 음. 형용사는? 뭐자했어요 거기다 한번 써볼까요? 위에다가? 음. 예. 음. 예, 형용사는? 그렇죠. 명사를 수식하고, 부사는 누굴 수식할까요? 부사는 형용사 수식. 그렇죠. 형용사 수식. 또 수식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? 대명사. 대명사? 아, 동사. 그렇죠. 동사도 수식할 수 있겠군요. 아, 잘했어요. 자, 그리고 이제 어, 이게 이제 조금 분리가 잘된것 같고 구별하는 방법은, 때 네, 이게 부산지 형산지 구별하는 방법은 조금 더 쉬운 구별법이 좀 존재할까요? 음, 부사에는 LI가 붙어 그렇죠. 부사에는 주로 LI가 LI. 붙어있죠. 예.